연락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이티재가 존재합니다. 반면 연애할 때 연락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형도 있습니다. 만약 연락 빈도수로 갈등을 빚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이티재와 필수 연락 시간을 협의하기. 하루에 2회 이상 기본적인 연락을 할 것을 협의합니다. 처음엔 숙제하는 기분이 들어도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합니다. 둘째, 마음을 비우고 특정 시간에 통화하기. 첫 번째 방법이 잘안 통한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특정 시간에 통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또는 취침 전 통화가 비교적 온순한 이티제와 통화하는 시간대입니다 셋째, 답장이 늦어도 깊게 생각하지 말기 멀티태스킹이 어려운 이티제는 바쁘면 부재중 연락을 못볼 때가 많습니다 답장이 없으면 아 바쁜가 보네 끝! 그, 여기서 생각을 차단하고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바쁜 업무가 끝나고 한숨 돌릴 때 카톡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할 것입니다.